안녕하세요 필름 로그 백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 한롤 27겹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상소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필름 한 롤을 다 찍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사실 필름이라는 게 디지털과는 다르게 한 롤이라는 한정적인, 제한적인 컷수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찍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천천히 찍힌다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카메라를 가져 나온 이유는요.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불과 한 5분 만에 한 롤의 필름을 다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. 이 카메라가 워낙에 오래된 카메라고요. 과연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구입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필름 한 롤을 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찍었습니다. 제가 어디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요 딱이 자세로 계속 찍었어요 그렇게 찍었던 필름을 사실은 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필름을 들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현상을 한 후에나 그 사진을 만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을 받아보고 저는 또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무심코 찍었던 한컷한컷 한컷 사진들이 이 프레임 안에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, 다양한 상황, 그 시간대에 따라서 정말 또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 순간 필름을 한놀 찍을 때꼭 어딘가 멋있는 곳, 의미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이 필름을 즐기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어느 한 장소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돌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담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독특한 경험이다라는 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희가 사용할 DDP 에디션의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도 DDP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가만히 서서 뷰파인더를 바라보지도 않고요 조심코 찍으면서 한노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한노의 필름을 밀착이나로한 번에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올지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 합니다 다만 이번 촬영이 너무 직접적으로 어떤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찍히지는 않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그냥 이한노의 시간을 한 프레임에 담아보는 거 목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어디서 27겹의 시간을 담아볼까 둘러보다가요. 이곳 어울림 광장에서 이제 촬영을 결심을 했고요. 아마 DDP를 한번에도 와보신 분들은 이 공간이 어딘지 익숙하게 기억하실 거예요.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는 이곳에서 가만히 서서 뷰파인더를 그 바라보지도 않고 옆컷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분도 있고요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27겹의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한장한 한 장만의 몇 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컷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더 가까이, 더 멀리, 몇 개의 레이어가 생긴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카메라를 가지고 피사체를 다가가는 것과는 또 다른.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오히려 피사체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. 근데 그 방향도 정말 자유분방하게 가는 부분들이 보이겠죠.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한 롤의 필름이라는 거를 다루는 그리고 즐기는 방법은 참 다양하지 않은가. 그냥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챕터 1부터 챕터 3까지 이 DDP라는 공간에서 다양하게 필름을 가지고 정말 즐겨보고 촬영해보고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?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경험이 여러분들의 필름 그럼 취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아웃트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